왔다 왔어 지행자미스아닙니다 오늘은 태금강 외도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제도에 도착해서 태금강 외도 유람선 티켓을 끊어서쭉 관광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태금강은 바다의 금강산입니다. 외도는 원래 바이수을 인간의 손으로 해서 30년간 가꾼 끝에 탄생한 세계적인 맹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건강 내 건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진 것 아름답고 경이롭고 바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해금강침자굴강 여러 동굴 기압해서 경이로 하여 바다와 노리지에 있는 이것을 추단하고 습니다 그말달린우수한형상과말씨로태서자가 아, 아, 열심히 해서 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아인가습니로 다행히 이름 하나하나에 붙여서 흔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시는 곳은 몰래 가고 혈생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당하는 것니다 사료되어 놓은거지 어쨌거나 그만큼 감탄을 가질 못한지 이런 이야기 역시 이렇게 해서 해금과 관광을 계속해서 외도 관광을 하겠습니다 외도는 일찍이 아위숨이 있음을 이창호 최우수 부부가 사들여서 30년인가 갖고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 외도에 들어왔습니다. 아,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계속 나, 아, 드디어, 외도에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외도입니다. 여기가 외도입니다. 완전히 딴 나라 같죠? 뭐, 이런 게다 있어. 할정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손 하나하나가 닿아서 이렇게 자연의 식물을 작품으로 그림으로, 예술로 만들어 놨습니다. 섬 전체를 이렇게 예술품으로 바꿔 꾸 놨습니다. 원래 이것이 가위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으면서 그 자라는 모습을 예술적으로 전부 다만들어놨았니다 지금은 고인이 한지만 이분들이 이이국 한국 한 영혼의 힘을 지금 우리는 국고국 한국 한국 지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특히 KBS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맹활약을 해서 일략스타로 아서드만배용준 최지우씨가 여기서 드라마 촬영을 했다는거 아닙니까아서드만 지금 이곳이 바로 겨울연가를 촬영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을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쭉 보시겠습니다. 아, 특히 그의해금강외도관광을 한번도 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한번은 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갖고 나왔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장소입니다. 물론 들어가는데 입장료는 내셔야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대신에 충분히 그 가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도에서 보는 바다 구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거제도 해금강 외도 강강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